야 제대로 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또 일하고 있네요 <목소리> 일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떴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 많이들 풀려 가고 있는데 아마 올 여름에는 원하는 데를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데 네, 아직 날씨가 쌀쌀해 가지고 국물이 땡겨 가지고 우육면을 한사발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 단골집인 요케비빔밥도 오랜만에 또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주 잘해줘요. <웃음> 보시면은 아이폰 때문에 <웃음> 이 확대 축소하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예 굉장히 요즘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디저트 먹고 <웃음> 근데 그때마다 이게 또뭐 국밥인가요? 예뭐 찾아냈는데 <웃음> 맛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 온 김에 오랜만에 또그 역시 그, 무슨 도넛 치죠? 그 노티드 에 네,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다 품절돼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그때 예전에 행사할 때오 왔는데 예, 여전히 네, 핫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번에도 올렸듯이 네, 밥 먹으러 가다가. 블랙핑크 지수씨랑 네 김연아씨를 또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세한건 그쪽 영상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 보고 이 라면 먹으러 왔어요 먹이가또뭐 뭐 가성비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조금 아, 아쉬웠습니다 이랄씨뭐예요 네. 이게 이뭐여이 씨, 대가리가, 대가리 빵꾸 났어. 씨, 큰일 났습니다. 에이 네, 씨. 보니까 원형 탈모가 뒤통수에 생겼는데 몰랐어요. 이거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래 씨. 이거 병원에서 이제 상담해본 결과. 이게 예,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빠진 것 같아요. 네한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영이거이 모발 상태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케어를 예,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비싸요. <웃음> 예, 진짜 징하게 비싸던데. 아이씨. 역시 인간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 좀 하려고요 네. 많이 저희 집안에 대머리는 없는데 아... 그, 그... 이제 머리가 좀 얇아져요 이제 아빠 보니까 이영 아빠가 점점 형편없어지는 <웃음> 모습을 <웃음> 보니까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뭐, 아빠는 뭐 아직도 뭐 자기 나이때 친구들에 비해 자기는 진짜 어? 진짜 쌩쌩하다고 하는데 네. 가 버렸다고 놀리면 아주 화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발 관리를 받고 나왔어요. 거짓말을 하질 않아. 시원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졸랐었네. 모 모발이 좀 힘이 있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또 뭔가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원형 탈모가 일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요즘 크게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면역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전부터 예 이제 그 공격을 해보기로 약속을 한뭐 이제 가마솥밥을 한번 가봤는데 여기도 맛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격이 좀좀 좀 높긴 했는데 예 제가 새우튀김도 맛있다고 시켰는데 제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마요네즈에 제가 소스 마시고 네가 아, 뭐살라고 에이 새끼 똥 싸버렸네 이 새끼 에이 이 녀석이 지금 어디다 새끼를 낳았는데 지금 또 도망가버려가지고 지금 못 잡았어요 아 새끼들이랑 잘 살고있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이씨뭐어 오랜만에 맛있는걸 먹었는데 얼굴이 뭐가 났어요 아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드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집이 엄청 부었더라고요. 또 일하러 나왔어. 또일나어또 일을 하나습니다 네. 너무 일을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보시면은 또 이게 또 구름이 굉장히 이쁘길래 또한장 파가 났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을 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웃음> 제가 또, 이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폰이 확대 축소 기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지금 아주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의 기술력이란 대단해요 계속 발전합니다 팔았던 애플 주식을 다시 사야겠어요 <웃음> 그리고 이제, 이제 송도로 네, 출장을 왔는데 숙소가 아주 <웃음> 네, 쩔어 있더라고요. 네다 이게 좀 분위기가 애매해요. 뭐 이게 불륜도 아니고 은 것이 뭐어 뭔가 그그그뭐 저런 그 일하시는 분들 숙소도 아닌 것이 굉장히 담배 냄새가 쩔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 숙소가 작년에 왔었는데 이 국밥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이거 맛있어. 정신 못 차려 이거 이 매력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몸이 너무 안 좋길래 이제 반신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웃음> 제가 좀 보세요. 얼마나 여기다 담배를 펴버렸는지 씨다 쩔어 있어요 천장이 아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적으로 담배 냄새가 났긴 했는데 이제 뜨거운 물 받으니까 더그 담배 쩐네가 막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 오픈을 하고 이제 아침에 나왔어요 아 요즘 힘듭니다 네아 요즘 혼자 다 컨트롤 하려니까 일이 좀 힘들었어. 이게 예, 뭐 이거 또 홍대에도 있는 건데 네. 이런 그아울렛에 오면은 뭐 먹잘 것이 그렇게 뭐굉장한 예, <웃음> 것이었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 작년에 조졌던 것들을 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여기 특성상 이제 저런 귀염둥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바빠서 영상을 잘못 찍었어. 요이것도 <웃음> 구간이 명간이라고 또 네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또 이렇게 찾아 먹었죠 네, 이것도 맛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에요 아휴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이건또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건 또 네. 뭔가 그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사람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날은 텐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아직, 그, 아침, 저녁하고 낮에 온도차가 심해서, 아, 감기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요즘, 아, 제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너무 지금 코로나를 많이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진짜. 예. 네. 최근에도 진짜 정말 중환자실까지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이게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좀 우습게 볼 그런 질환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 원형탈모 생긴 거 봐요 아 정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 주말 행사가 끝나고 다시 왔는데요 이게 뭐가 또 얼굴이 계속 나아요 지금 마스크 트러블인지 아니면 마스크 저 쓴대로 저기가 탄건지 얼굴이 에휴. 굉장히 짜증납니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안좋아요 <웃음> 그래서 네. 떨어진 컨디션을 또 회복하려고 또 여의도에 있는 또 예. 맛집으로 왔죠 음. 또 여긴 또 어디냐 아 여기는 구로동 같네요 구로동 네.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아무래도 또 구로동이다 보니까 여기도 또 비행기가 뜨네요. 예. 아, 이제 비행기 확실히 요즘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해외 노선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구로동에 온 김에 또 단골집 맞죠? 여기. 아, 여기 감자탕 집은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네요. 출근할 때 보니까 와 벚꽃이 만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찍어놨습니다. 또 일하러 왔 <웃음> 아니 또 일하러 왔네요. 오, 몬스터 일하러 <웃음> 이번에는 대학 축제 행사에 왔는데 아, 보시면 아주. 젊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축제는 아니고 뭐 약간 뭐 무슨 뭐봄 행사 같은 거 하는 건데 축제급으로 뭐 이제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면 수업도 하고 이런 이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젊음을 불태우러 왔어요 네. 여기서도 이틀 동안 저도 불태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와 여기 벚꽃길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네, 진짜 이쁘죠, 보니까 진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봉우리가 없었.. 봉우리가 네, 움츠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피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이 절정이고, 다음 주 중에는 <웃음> 비가 오면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이렇게 만개했을 때 벚꽃이 만개했을 때비 내리는 건 국룰이죠 국룰. 국물.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원형 탈모를 메꾸기 위해서 또 머리 케어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 비싸요. <웃음> 아 진짜 돈 많이 벌어야 할것 같아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개돈쓸 때가 아씨 여기에 돈을 쓰면 저기가 돈이 나갈 때가 있고 아 진짜 씨 골치 아픕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봐봐요 아 진짜 얼굴 저기 뭐 짜국났어 아 저거 또 피부과 가야 할것 같아요 아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에 이게 뭐냐 무슨 명란 무슨 뭐였는데 명란 마요 무슨 그 덮밥이었어요 아무튼 괜찮았어요 새로운 거 찾는 또 집에 들어오는 길에 와도 이렇게 저녁에 사람도 많고 이쁘더라고요 벚꽃이 아마 이제 다음주 중에는 또 한번 고향집에 내려갔다 올 예정이어서 그쪽 벚꽃도 한번 사진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아 진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 이거 빨리 회복하고 그래야겠어요 뭔가 좀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 시간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몸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좀 활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